좀 손목 잡아. 흘러 흘러 올라와. 음. 응. 착. 음. 탁 기도. 웨이브짧게 그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고, 이렇게 와요. 어, 떻게 다리가 어떻게 들어와요? 그러니까. 가운데 보세 내가 다리를 들렸니?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. 하면... <웃음> <봐봐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리를 정면으로. <놔>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렇게 어. 아5 오케이. 6 7에 1 2 3 and 4 5, 5 6 7 and 8. 오케이. 소리에 따라서 가따라라라따 이렇게 둘수 없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나따 라라라. 시작 따라라라한 다음에 그러면 무게 중심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다음에 골반. 그다음에 손 이렇게 돌릴 건데 리듬이 감아 주면 되는 거야. 약간 좀 달콤한 느낌이어야 돼요. s o e l i o o 지금 이쪽 팀은 여기 보고 있고 여기 보고 있고 뒤에 보고 하고 있어요. 원우 음. 빼고는. 자, 그다음에 가는 방향 한번 봐 주시고. 다이노 다이노 그룹의 장점. 약간 이렇게 유닛별 동선이 생기면 잠깐 실수. 오늘은 쉬어서 좋은 게 아니라 안무가 어려워 가지고. <웃음> 다라라란, 다라라란, 라란다라다라란라란다라란 다라라란, 다라라라라란라라다라란라라란 다라라란, 최강경 <웃음> <웃음> 오케이 <웃음> 그만하세요 마지막으할게요 5,6,7,8 붐, 착, 으, 탁 따라라따, 라라따라라라 뚱뚱 궁, 궁, 궁, 딱! 5,6,7,8 원, 딴땅 궁, 궁, 딱! 붐, 착, 으, 따라라따라따따라라라 뚠뚠쿵구궁까 five six s e 붐쿵쿵쿵구궁타 one two t h 궁어 박스 다 알지 여기 어, 패스. 해볼게요. five six 딴딴딴딴따라라라 한발두발 problem l o s i o r i n my f e e and w o r r y y b a b y You t o n a e v h c a n Darling you Sorry darling you You know t h o u t you I'm so l o n o u r in y e n w n n c a l l your h a 지금 카메라 흔들면서 포커스 날린 것 같은데? 아니요? 에 세상에 힘 시선만 하고 나가 카메라 뭐. 보고 흔들어. 아, b I've been waiting for y o r r c a l l yeah. 너의 통화를 매일 밤 기다리고 o r a o 통화 b 기다리고 네. t i c a n t w a i t 어고 오, 우리, 우리, 우리. 사랑해, 고마워 우리, 우리 리더. 리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? 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야? 아, <웃음> 저럽니다 저래요 <웃음> 아 그래도 사랑해요 한번 사랑한다 해줄 텐데 네, 내가 해줄 텐데 <웃음> <웃음> 나눠야 돼. 그러니까 열로 가는 거야. 아 여기. 그다음에 가. 대각선으로 가고, 아, 그다음 에 정면으로 오는 거야. 이쪽은 반대로. 여기 대각선. 여기 대각선 정면 오는 거야. 예. 자. 오케이. 자 그다음에 앉는 거, 앉는 거. 나다다다 나도 안다은도안좋이데나다안좋다데 나도 안 좋은데, 안 좋은데, 안 좋은데, 나도 안 좋은데, 나도 안 그것만 보이는데요감사합 근데 승련이 이거 멤버 관찰을 잘하는 디노 관찰을 진짜 잘하는 거 같아. 어? 어, 그러니까. 어.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사람들한테 나... 이렇게 하면 아! 그러 <웃음> 봐. <웃음> 웃는 거야. 지혼왜 왜 흐뭇한지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노는 걸래잖아때안 <웃음> <놀> 찍어? <웃음> <웃음> 감춰. <웃음> 넌 <더> 감춰. 그 다음에 원, 투 아, 잠깐만. One, two, three. 하나, 하나, 하나, 하야 돼. 근데 이게 터는 게 아니고 나 하나, 라나 하나, 하라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라라하따하라라나하라라나따나라라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다나나나나 나나라라 b e t I want see you better I w see you better I want to see you better I think that's me baby 아 드디어 오리 만에 정한이랑다 같이 호시 형, 호시 형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 동경이 맞춰서 돌아가는데 거의 긴대고 있어 이 정도? 어, 나 등댓기 나. 엔딩 유저 그거야. 요 혹시 한테등댓 i s s o m 탁다라락. 아, 예예할예 <웃음> 음, 아, 아, 예, 아, 이걸 치지 말고 예. 얘가 아, 가지 그러니까, 오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은 달링 안무 <업무> 연습 현장입니다. <웃음> 오늘 3일째 연습. <웃음> 좀 스케줄이 다 타이트하게 잡혀서 아침에 스케줄하고 밤에 연습하고 아침에 스케줄하고 밤에 캐롤랜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3일 연습했는데 3일도 딱 3일이 아니라 한 3시간씩 3번 해가지고 지금 다 완성을 한것 같아요 디테일까지 잡고 뭔가... 그래도 아, 애들이 잘해서 뭐, 합이 뭐, 좋아서, 그런지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 그쵸 승관 씨? 그럿들은 <목소리> 우리가 캐롤랜드 준비하면서 이걸 준비하는 거 아닐까? <목소리> 지 <뭐지? 기대해. 목소리>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a one two three four oh oh oh 라 h oh oh oh oh oh oh oh oh o 이 oh oh o oh h oh oh oh 띵 한번 해볼게요. 띵 여러분. 여기 띵 한번 해볼게요. 해볼까요? 여기 앉, 앉는 분들도 해보겠습니다. 두 분. 어, 앉아서 띵.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다 돌아왔어요. 자다 같이 띵. 5, 6, 7, 8, 띵. 그렇지. 처음부터 한번 하고 여러분. 네. 끝내.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면 알게 <웃음> 해주시 거죠. 형, 저희가 진짜 끝낼 만큼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어, 어, 형 네. 보시고. Without you, I'm so lonely When you're back here, I w o n e call i n g If you're here again, I'm diving Diving you, diving you, baby mm -hmm. Fighting r o u n e l y circles, where is the way I am? Mm -hmm. Cause I know that our love was higher than the sun We can be all we need Promise, I won't take you for granted I won't t a e you for g r a n t Kiss me, baby